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어요. 역할이 주어졌는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도 성경 지시도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제자는 기도가 안 되어서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졸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전도만 잘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 같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십자가를 절라 그럴 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물을 드려라 그럴 때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라 그럴 때 봉사에 봉사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해야 되고 견뎌라 그러면 견뎌야 되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힘들게 사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 힘든 원인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 고민이 오고 어떤 실수나 실패나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제도 그 설교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확 들어와요. 확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 게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제 그 설교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려고 하는데 에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하들을 보냈어요 야 사마리아에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봐라 우리를 영접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혹시 병자들이 있나 봐라 그래서 누구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고치러 가야지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처음 가는데 주님 영국에 가는데 우리를 영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영문 인터넷에 우리가 불세례팀이 영국을 가는데 혹시라도 영어 불세례책을 읽으신 분이나 우리를 섬기기를 원한 분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에 누가 마중을 나와요. 차량을 준비해서 마중을 나오고 심지어는 제일 좋은 호텔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템즈강 옆에 빅뱅 국회 사당 영국의 국회 사당 빅뱅 탑이 있는데 바로 템즈강 옆에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하는 정말 비싼 하룻 밤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그런 엄청난 곳을 우리 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미리 그 사람한테 한달 전에 15일 전에 계시로 말씀을 하셔서 네가 돈이 없지? 네 사촌동생이 심장병 전문 의사지않냐그 아들에게 말을 하거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심장병 닥터한테 찾아가셔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언제라도 교회와 식구들과 가족들이 오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런던에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팀들이 짐도 많고 그러는데 본것자 하나를 빌리려고 하는데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봉고차를 준비해 가지고 할렐루야 홀리파이어 하면서 몇 시간 가는 지방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 가는 그 지역에 봉고차를 타고 우리 팀을 다 태우고 또 가고요 또 그쪽에서 집회를 할때 집회하는 중간중간에 주님 오늘 끝나고 런던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주님께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하거라 아 주님 안돼요 내가 사기칠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준비되시으니까 너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불사역 하고난 다음에 여러분 간식 먹는 시간에 광고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런던에서 3일 정도 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런던에서 우리를 섬겨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소음포에 있는데 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그 옆에 간식 먹는 데 가서 딱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열댓명이 우르르 몰려오는데요. 세 팀으로 나눠져서 우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러요 아이고, 잘못하면 시험 들겠다. 내가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대봐라 한 사람은 목사님 런던에 자기 별장이 있는데 별장을 마련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냐 또 다른 사람자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냐 목사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한 분은 목사님 저는 한달 전부터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다 받고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느냐 주님께서 한국에서 불세례 어, 김 목사님 팀에 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소태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들을 아주 편안하고 쉽게 쉬게 만들고 그리고 관광도 네가 다 해줘야 한다 조목조목 한달 전부터 응답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착착 진행한 사람들이 었어요자 그럼 그세 팀이 이제 우리를 섬기했다 그러는데 제가 중간에서 딱 들어보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세 팀을 나눠서 숙소는 한달 전에 준비한 그 자매가 팀 지경 옆에 멜리워어서 사람이 외국 가면 입고 벗고 하고 닦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편해야 되거든 여러분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먹는 거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거 그리고 닦는 거 이것이 편해야 돼요 우리가 볼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덟 명이 가는데 한 집을 빌리면 화장실이 두개 밖에 없어 오늘 한개 밖에 없고 방이 두개세개 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매일 아침에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 도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설사를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장실을 완전히 전세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숙소가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차천 설명해 줘 호텔을 한 사람이 한달 전에 오래 기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분이 하시고 대신에 매일 우리가 낮에는 관광을 시켜주니까 감사하고 저녁으로는 당신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 대신에 집회 중간에 밤새도록 집회가 진행되니까 먹을 건 좀, 간식 좀 해줘라. 그러면요, 그분들이 막, 얼마나 대박에 터졌다 그러고, 김 목사님 팀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김 목사님 팀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팀들이 막 논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만 먹고 자고 쉬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꼭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대처를잘 해야 돼요 두 명의 제자를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 가지고 주님 아니 저 인간들이 우리를 거부해 우리 주님을 거부해 하늘에서 명령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서 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님으로도 얼마나 책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사라 다음 마을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했어도 거기에 동참해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불이 있고 은사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혈기가 확 드러나면 사역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음란으로 사회이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처신을 잘못해서 교회에 못 닫을 수 있고 사회자들은 주님께서 시야들을 선택하는 일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사모님이 피투하고 쓰러지는데도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보고, 어디 흰 돌산도 가보고, 검은 동산도 가보고, 노란 동산도 가보고, 변화되는 데도 가보고, 다 사모님 먹고 다니고, 사모님하 같이 가고, 검식도 시켜도 안 되고, 하, 당신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 그니까, 러 구약에도 있으니까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가 죽고, 선지생도의 부인하고 자식만 남았는데 빚이 와가지고 채조이 와서 당신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럴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서 빚을 다 탕감 받은 일이 있으니까 여보 우리는 당신은 병고침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끔씩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당사자인 사모님 입장에도 내가 언제 병고침 받을 것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시키실까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하면서 어떤 거절, 거절당하는 거절당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예수님 보세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 고난이 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훈련이 있어요. 외면당하는 훈련이 있고 특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부터 으로 거절당하게 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니까요. 내게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사업이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데 주님 그런 일이 요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내가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나 보다 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지시히정상적 이렇게 살다냥 죽어야 되나 보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지나고 나니까 거절당하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내 기도가 금방금방 안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격자라고 생각을 하면 연달을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이 볼때 내가 볼 때도 내가 부적격자고 주님이 볼 때도 부적격자 적격자들이 아니야 예수님이 저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에 가지고 있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달아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간이 있어요 어떤 기간도 어떤 기간은 거절당하는 기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기간 아무리 머무림쳐도 힘들고 어려운 기간 그러나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그런 기간이 온다고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같이 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성숙함 그걸 가지고 이겨야 돼요 고린대전서 14장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예, 살게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지 않은 거절을 배우고요 오해도, 사람들의 질시도, 외면도 다 견딥니다 영육 간에 모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성령 사역자들은 이단이다, 삼단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필수과목처럼 옵니다 자,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사람도 이유 없는 고난에서욥이 참다 참다 안 돼서 결론은 뭐냐 자기의 신앙의 성숙함에 견디다가 결론은 자기가 자기 태어난 날을 치워주겠어요 자기 생애를 치워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욥이 성숙함을 보이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영을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사단이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주제가 자기 신앙을 놓고 했다는 것을 요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비 직접 그걸 썼잖아요 요비 1장에 1장 어떤 날은 나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논한다 내 육체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논할 수도 있고 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내 말에 어떤 말을 나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나오도록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그걸 보고 있다. 우리 읽었을 적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마귀는 그들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자 영적인 권위를 위임하는 것 어떤 누구에게 은사를 줘버리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받고 타락할 것인가 네. 타락하면 어떡하지 성령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영화를 열어주시옵소서 영화를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은사를 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이제 지켜볼 거예요 일글수일투족을 다볼 거란 말이에요 물에 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그만 돈 쓰는 거 하나하나도 성령님은 그거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느냐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더 생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주제 때문에 연단을 받고 훈련 받고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천한 사람들을 두고 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그 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원은 정말로 비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든 기적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용사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는안 믿습니다 부적격자 자 그런데 새로운 날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뭔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심령을 훈련하고 마음을 단련하고 너 지금 이시대에 맞게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큰 용사다 용사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회 갈 때는 어디를 갈때 집회를 한번 정하면요 가야 되는데 정하기가 어려워요 딱 정했다 이번에 아프리카 간다 어느 간다 오르디 어디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경고하는 경고 사인을 보면 너이 지역에 가면 너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그런다니까아 이번에 우리 중국동부가수련에 가야 되는데 저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마닐라 공항까지 폐쇄돼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에 맞춰서 움직여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증인들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적인 능력의 문이 열어지고 있고 영적 진보를 위해서 자꾸만 자꾸만 열어지고 있어요 기적의 사역자들이 준비되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을 대입을 시키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적 통찰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기도하고 영안이 열어지면 새로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역할을 맡은 사람이 혼순이 오고 처신을 잘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생활 속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어펜다운 시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역동성이 있고 성령의 불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운반할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많이 치러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를 때이 시대에 맞는 역할이 요구돼요 어제 잠깐 그 얘기 했죠 여러분 그 핸드폰 최초로 만든 회사 핸드폰 유명한 회사가 핀란드야 노키아잖아요 노키아 회사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제가 변화 혁신 새로운 거 시대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신경쓰고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핸드폰 회사는 핸드폰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옷 만드는 회사는 옷만 만들어야 돼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세계를 보면 요옷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어 버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핸드폰을 아이폰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키아가 망할 수밖에 없지 망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해? 자기는 변화와 혁신과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도 그렇나 애플도 근데 지구 반대쪽에는 조금이 나라 한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나라가 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더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새로운 것을 더잘 만들어내요 그러면 노키아라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애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다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느냐 핸드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엄청난 사건들 지구 반대쪽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거 집에서 TV 뉴스로 보지만 핸드폰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 오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는 거야 사람들이. 변화와 혁신과 시대의 흐름과 이런 것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오너들이 이거에 골머리를. 해요 아무리 유명한 회사라도 그 다음날 새로운 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만들어지 못하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주식이 뭐 백만 주 수십억 수천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릴수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결정적일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초신자 때는 시험도 안 와요 근데 초신자 때 기도했던 것이 평생의 그버릇이 몸에 배어버려요 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유치원에 배웠던 그것 가지고 유치원적 유아적 소화기적 사고방식이 평생에 나이 들어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되잖아요 저거 무슨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저거 애기 같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이고 저 학교에 가서 어떻게 가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지?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내가 내 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사회에서 안 받아줘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고 정확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면 대환영을 받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돈을 벌어도 그렇고 가게를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에 다그래 다. 일단은 성장하면서 모난 부분도 중요하죠 모난 부분을 깎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작품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는 것이 뭐냐 성령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어디 어디 가서 자기들 환영 안 해주면 욕을 하고 성질을 부려 버리고 좌절해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 그러시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우리 정말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진 것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낳고 천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충복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 결론은 뭐예요?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데 그 새로운 날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연단이 있다, 초신자가 아니다. 이제 장성한 식물을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이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느냐? 고난을 견뎌라. 너희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능력을 저와 이름이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고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떤 주제에 맞춰서 훈련시키실 때